<웃음> 그렇게 둘은 약속을 하고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가위바위보 긴팔원숭이는 보를 내고 곰곰이는 가위를 냈어요 곰곰이가 이겼어요 역시 가위바위보 왕이라고 할수 있네요 <웃음> 아쉽네 곰곰아 네가 이겼어 인정할게 넌 정말 카이바위보 왕이야. 긴팔 원숭이는 곰곰이의 승리를 인정하고 곰곰이에게 자신의 바나나를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날, 이번에는 방귀 냄새가 고약한 스컹크가 찾아왔어요. 곰곰, 네가 그렇게 카이바위보를 잘한다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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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가 시작되었어요 가위 바위 보 스컹크는 가위를 내었고 곰곰이는 어지러운 상태로 바위를 내었어요 곰곰이가 이겼어요 스컹크의 고약한 방귀냄새의 방해에도 곰곰이는 스컹크를 이기게 되었죠 스컹크는 아쉬워하며 자신의 도토리를 내주었어요 그리고 곰곰이에게 물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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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실망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내가 젖소 생쥐야. 여기 음식을 줄게 곰곰이는 아주 큰 음식을 내놓았어요 생쥐는 말했어요 이렇게나 많이? 나는 몸집이 작아서 이렇게 많이 먹지 못해 조금만 가져갈게. 고마워 그리곤 생지는 가져갈 수 있는 만큼만 음식을 들고 떠났어요. 곰곰이는 웃고 있었어요. 잘 가, 조심히. 그리고 음식이 또 떨어지면 또다시 날 찾아와. <웃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곰곰이의 친구 반달곰이 곰곰이의 행동이 무언가 이상한 것 같았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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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공곰미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그런 친구가 되어보아요. 케이팝을 사랑하는 시골지 케이팝을 사랑하는 시골지가 있었어요. 이시골쥐의 이름은 미킹이에요. 우리 미킹이는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엄청 신나 있었어요. Catch 이 o 나봐 n 미킹, 오늘 무슨 좋은일 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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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킹이가 말했어요. 우리 서울로 가는 거야. 음중 녹화 날 오빠들 언니들 보러 가자. 서울도 우박 중식 녹화를 가자고? 그래, 좋아. 미킹이와 시골지들은 서울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울로 가는 길은 너무 험난하고 힘들었어요. 으으 조심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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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잊고 있었던 저녁 약속이 생각났어요 헉! 맞다! 오늘 아빠 생신이신데 어떡해 너무 늦어버렸네 빨리 가야지 얘야 잠깐만 빵집 아저씨가 코미를 불렀어요 혹시나 까만 점이 생기면 언제든 날 찾아오거라 에? 아, 안녕히 계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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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갔다 왔냐고 묻기 시작했죠. 말도 안하고 도대체 어딜 다녀온 거야? 엄마, 사실은요. 호미는 어제 빵집에 가서 빵을 먹고 늦었던 일, 아침에 숙제 안 하고 거짓말했던 행동을 모조리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죄송해요, 엄마. 우리 호미, 이번은 엄마가 용서해 줄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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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모든 점들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 호기심 많은 미어캣 토미는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솔직하고 착한 미어캣이 되었답니다. 목도리도마뱀과 겁이 많은 너구리 어느 한 동물마을에 목도리도마뱀이 살고 있었어요. 목도리도마뱀은 목에 목도리를 두르고 있어서 목도리도마뱀이라고 불렀죠. 누군가가 목도리도마뱀을 위협하면 몸이 커 보이게 목도리 전체를 펴고 양다리를 위로 올리면서 뛰어다녔어요. 어느 날 겁이 많은 너구리 한 마리가 큰 멧돼지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너구리는 두려워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줘. 네가 그렇게 소리쳐도 아무도 오지 않을 걸. <웃음> 안 돼, 안 돼.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바람이 불더니 목도리 도마뱀이 나타났어요. 목도리 도마뱀은 목도리를 아주 크게 펼치고 자기보다 등치가 한참 큰 멧돼지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저리 가멧돼지 너구리를 그냥 보내줘! 흠, 도마뱀 주제에 네가 나를 이기겠다고! 어디 한번 해보시지! 목도리 도마뱀은 목도리를 더 크게 펼치고는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멧돼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으, 이게 무슨 바람이야. 너무 세게 불어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잖아. 으으... 세게 불던 바람이 점점 사라지고 서서히 멈췄어요. 멧돼지가 눈을 떠보니 너구리와 목도리 도마뱀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목도리 도마뱀은 바람을 크게 만들어 멧돼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너구리를 구해낸 거예요. 빠져나온 너구리는 목도리 도마뱀에게 고마워했어요. 고마워, 목도리 도마뱀아. 근데 어떻게 그런 큰 바람을 일으킨 거야? 응. 나는 목도리를 크게 펼치고 뛰면 큰 바람을 불게 할수 있어. 우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 친구하자. 그래. 친구하자 둘은 서로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또 다른 날이었어요 너구리 가족에게 나쁜 하이에나가 찾아왔어요 하이에나가 먹을 걸 내놓으라며 위협하기 시작했죠 너구리는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하이에나를 상대하기엔 너구리는 너무 힘이 없었죠 에이. 어서 먹을 걸 가져와 으, 어떡해 너무 무서워 너구리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지만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너구리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아주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하이에나는 바람이 너무 크게 불어서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죠. 에이, 이게 무슨 바람이야. 눈을 뜰 수가 없잖아. 거센 바람이 점점 잠잠해지더니 멈췄어요. 그제서야 하이에나는 눈을 떴어요. 그런데 너구리 가족은 사라지고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었어요. 목도리 도마뱀이 나타나서 너구리 가족을 구한 거예요 너구리는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목도리 도마뱀아 <웃음> 아니야, 우린 친구잖아 너구리는 자신은 가족도 지킬 수 없고 겁이 많고 약한 동물이란 생각에 매우 기운이 없었어요 아, 어, 나도 목도리 도마뱀 같은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 힘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을 텐데. 혹시 내가 도마뱀의 목도리를 갖는다면 나도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너구리는 목도리 도마뱀의 능력을 부러워했어요. 혹시 자신이 도마뱀의 목도리를 갖게 된다면 자신에게도 그런 능력이 생길 거라 생각했죠. 너구리는 고민을 하다가 목도리 도마뱀의 목도리를 훔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깊은 밤, 목도리 도마뱀은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너구리는 목도리 도마뱀이 깊은 잠에 빠져있을 때 도마뱀의 목도리를 몰래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에 목도리를 둘렀어요. 그랬더니 너구리가 갑자기 두 발로 서더니 목도리 도마뱀처럼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뛰기 시작했어요. 으왜 어, 이러는 거야. 멈출 수가 없잖아. 너구리는 끊임없이 계속 뛰어다녔어요. 너무 뛰어다닌 너구리는 더 이상 뛸 힘이 없었어요. 아, 너무 힘들어. 바람은 불지 않고 그냥 계속 뛰기만 했죠. 너구리는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동작이 멈췄어요. 아, 왜 이러지? 큰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나는 바람은 불지 않고 계속 뛰기만 하잖아. 음. 너구리는 목도리를 해도 자신에게는 큰 바람이 불지 않아서 너무 속상했죠. 너구리는 목도리를 도마뱀에게 다시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마뱀이 자고 있을 때 몰래 다시 놓고 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자고 있던 도마뱀이 눈을 딱 떴어요. 너구리는 깜짝 놀라 뒤로 꽈당 넘어졌어요. 아, 깜짝이야. 아, 저... 미안해 목도리 도마뱀, 내가 너의 능력이 부러워서 목도리를 훔쳐갔어. 정말 미안해. <웃음> 아, 네가 가져간 거구나. 응, 정말 잘못했어. 나한테 많이 실망했지. <웃음> 너구리는 미안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괜찮아 너구리야. 이렇게 금방 다시 가져왔잖아. 그리고 우린 친구잖아. <웃음> 저, 정말? 날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럼, 내 목도리가 갖고 싶으면 얼마든지 줄수 있어. 너구리는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은 목도리 도마뱀의 능력이 부러워서 몰래 목도리를 가져왔는데 목도리 도마뱀은 오히려 자신의 목도리를 얼마든지 줄수 있다고 말해서 정말 부끄럽고 미안했죠. 아, 아니야. 나는 이제 목도리가 필요 없어. 나한테는 목도리를 해도 그런 능력은 생기지 않아. 이 목도리는 너한테 있을 때 빛이 나는 것 같아. 너구리는 목도리를 도마뱀에게 돌려주었어요. 도마뱀은 말했어요. 너구리야, 넌그 대신에 땅굴을 잘 파잖아. 바람을 일으키는 능력보다 땅굴을 파는 능력이 더 대단해. 정말? 그럼, 나는 목도리를 펼치면 바람이 생기지만 땅굴은 파지 못해. 너구리니가 땅굴을 파서 튼튼한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어. 너구리는 기뻤어요. 응, 내가 땅굴을 파서 튼튼한 집을 꼭 지어줄게. 너구리는 목도리 도마뱀에게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멋진 선물로 튼튼한 집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열심히 땅굴을 파고 파서 매우 튼튼한 집을 지어주었어요. 와우, 정말 멋지다, 너구리야. 너는 계속 집을 짓는 일을 해보는 게 어때? 너에게는 땅굴을 잘 파서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응, 그럴게. 고마워, 목도리 도마뱀. 너구리는 느꼈어요. 다들 똑같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만의 능력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것을요. 그 둘은 가장 친한 친구로서 행복하게 지냈답니다.